잠시만요. 네. 없으세요?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요코니 실화 나카요시의 한국의 언니가 일러셔루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と思いますと, 댄젠젠간 가방의 내용을 흩어지키たいと思います. 언니가 가방을 가져와서 한국인의 언니라서 한국인의 가방의 안과 저 일본인의 가방의 안은 何か違いは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調査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ぼ지ふとしちゃっけかよ地学저学そう地데地学地学금学地고地学地学地学そう私は現金で持ち歩くことがすごく多いので日本とん는んとん日本とんとん日本とんとん日本と 아까 아카선... 샀는 안에, 안에 별게 진짜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카드 두 개. 음. 그 다음에, 이것도 카드. 여기는 다톰. 아! 아! 아! 어머! 아! 왜 이렇게. 제가 좀, 약간 부자거든요. 아, 어머, 어머, 네. 어머. 멋있다. 그 정도? 말고는 거의 영수증은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가 이러니까. 종전도 음. 별로 없고. 여기는. 여기는. 짠! 500원. 500원. 500원 기습니다 <웃음> 그 다음은 파우치 볼까요? 그쵸 여자들이 다 가방 안에 제일... 다 있는 아, 파우치. 그냥 파우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원래 그냥 짠다 거의 <웃음> 리요 이게 다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색이 다 다르다는 걸 너무 알고 있잖아. 맞습니다. 제일 근데 그래도 많이 쓰는 게뭐 음. 삐야? 음그 페리페라는 이제 한국 여자들은. 거의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유명한 3C 언니가 되게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필수템 어? 뭐예요? 입에 이제, 이제 스프레이 영화 보거나 음. 이제 이럴 때 나갈 때한번싹 해주면 그래도 어 사야겠다 이거 없으세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떡해 약간 그래서 좀 냄새 나는요 <웃음> 여기에 근데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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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 또래들은 다 이거를 머리에 하는 걸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웃음> 얼굴에다가 했는데요? 머리에 이제 기름이 졌을 때 이거를 한번 싹싹싹 해주면은 음... 방금 까는 것처럼. 어허. 이제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왠지 안 가져가면 불안하고. 어... 뭔가 그런 거라서 필수템이고. 기름종이? 이거 쉐딩. 어, 이거 되게 유명한 네, 거다. 엄청 유명한 거. 국민템. 그리고 에어팟. 어? 귀여워. 그 다음에 핸드크림. 이거, 어. 크림 이거는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놀랍겠지만. 한게더 어. 있다는 거. 어. <웃음> <웃음> <이> 냄새에 대해서. 제가 <웃음> 예민하잖아요. 이 단델리온 그 블러셔인데. 음. 이것도 엄청 국민템이에요. 파티. 가렇 다니고. 거울? 음. 거울도 오. 패드 손화폐를 음 이렇게 몇 장씩 가지고 다니는 건데 수정 화장할 때아 하고 아 이거 수정 화장할 화장, 때도 쓸수 있어 수정 화장할 때 이걸로 거기만 그 주변만 지워준 음 다음에 다시 하면은 훨씬 나으니까 뭐 이상한 거 없나 이상한 <웃음> 거 없고 그, 그, 그, 그,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아마 한6 개월 정도. No God, please no, no 언니 <웃음> 저안 돼. <웃음> <웃음> 이거, 제 속눈썹. 아, 그쵸, 그쵸. 저도, 저도 있어요. <웃음> 그, 속눈썹, 그, 아, 고대 할 때. 맞아요. 하는... 저는 맨날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요. 음. 이거 물로 이렇게 줍시면 되게 말랑말랑. 음. 엄청 커지고. 근데 뭐, 다른 화장품은. 근데 저도 이거를 있었는데, 이거를 머리에다가 쓴 아. 적은 없어. 요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그게 뭐야? 여기가 그. 검은색이에요. 음. 머리가 없는 데 있잖아요. 음. 조금 하고, 이렇 하면, 그, 대머리부요 대머리. 하면. 대머리. <웃음> 대머리라뇨. <웃음> 얼굴도 작아보이고. 쉐딩. 네, 쉐딩이에요. 음. 머리 쉐딩. 미니스프리 음, 이니스프리. 음. 다른 거는 맨날 그 소개하는 음. 그 화장품.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많은 거같습니 <웃음> 뻗는 거. 이거는 아, 완전 필수. 원술에 오랑 못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진짜 화장품은 쓰는 거만. 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럼 몇 번은? 이거, 아이가. 오! 오 읽어먹을. 하고 있어요? <웃음> 한번 했어요. <웃음> 잘했습니다. 이거는 알레르기 어? 그 약. 아. 예쁘다. 예. 비타데 음. 젤리 우와 하나 먹어봐 이거 맛있어 맛있지? 응 음. 음, 망고 맛이야 살짝 껴요 응 비타민 있 잠깐만요 <웃음> 네 됐습니다 미스트음 그냥 건조하니까 미스트 뿌리고 그 이것도 리스트인데 아 잠깐만 약간 달콤한 느낌 완전 향수같은 음. 좋다 올리브영이 아. 음. 없어요? 이제? 네 이렇게 간거 저는 진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내가 한번 볼게 네 잠깐만 요 쓰레기통인 거같 <웃음> 음. 아니에요 음. 여기에는 없나? 음. 뭔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거 거치대? 유튜버잖아요 그치 음. 그래서 거치대랑 아! 교통가도 교통카도. 교통카드, 교통카드, <웃음> 교통카드. 아니 펜은 항상... 어? 잠시만요. 네. 그거 제거 아니에요? 어? <웃음> 제가 며칠 전에 진짜? 펜을 잃어버렸는데 요 혹시 어. 잠시만 볼게요. <웃음>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죠. 어. 아니 괜히, 이렇게 똑같이 생겼었거든. 괜히 너무 좀 심장이 좀. <웃음> 다행이다. 이런 거테스터 음. 이런 것도 뭐라고 해그 샘플 샘플 응. 응. 샘플은 항상 갈 때마다 달라고 응. 하니까 이런 거 너무 집에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안경. 이런 생활 때. 뭐 하고 비슷한데 나랑 너무 비슷한 거 같아요. 응. 뭐 여자들은 다 사실 응. 똑같구나. 응. ということで結果は韓国の女の子と日本の女の子のカバンの中身はほとんど一緒だったということでまあ皆さん最後まで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んにんにさんあんにん<笑><笑>